잡답하자잡잡 해. 아아족피다들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어아들아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아와들어들아 안녕! 나는 바보가의 용상이야! 반가워! 시우야 인사해! 아 다들 반갑다! 다들 아, 시우다 시우! 너 오늘따라 네? 더 바보같이 보인다. 자! 오늘의 미션! 상자를 열면 나올 거야. 기다려봐봐, 얘들아. 미션이 뭐지? 자, 오늘의 미션은 뭔지 읽어볼게! 오늘의 할 일! 집을 짓고 하루를 버티기! 오케이!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짓는지! 빨리 일단 나무들로 캐! 나무들 열심히 캐! 아. 아 근데 이거 주먹으로 막 나무 쳐도 돼?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빨리 나무 캐! 거의 감철주먹이다! 어? 얘들아 일로 와봐! 요요 문어 있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먹고 싶은 사람? 쨍요! 문어 문어 문어 잠깐만 나 이거 왜 자꾸 아, 네. 가라앉아? 어나 물방울이 없다!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 아 아이 진짜! <끼리> 어? 어? 어 살았다. 죽을 뻔 했다. 진짜 죽을 뻔 했다. 나도 거의 죽을 뻔 했다, 지금. <웃음> 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 나무 일곱 개 있다. 오, 이거 뭔데 오, 이거 뭐야? 자, 제작소야, 여기가. 복깨이도 만들 수 있고, 삽도 만들 수 있고, 칼도 만들 수 있는 오. 거야. 아 됐고 오, 오. 짜장면이나 하나 만들어봐야. 닭탕수육! 달타라, 달타라. 닭고기를 먹나보자. 야, 먹나 야, 야 그러잖아. 얻어줬는데 큰일 났다. <웃음> 집을 줘야 돼, 지금. 괴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빨리. 집잘 짓네? 그렇지, 그렇게 에이. 하는 거야. 하나씩 지어봐. 우리 형아 완전 바보지 아무것도 못한다. 저 아니야, 내 나무...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아니야. 왜,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왜, 왜! 야, 들어와! 왜, 왜. 들어와! 안 들어, 들어와! 그냥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어, 어. 준비 왔다, 준비 왔다, 준비 왔다, 준비 왔다. 자, 이제 안전해. 왜. 여기 내가 계단 하나씩 만들어줄 테니까 음. 그렇지 올라가 면 보면 돼. <목소리> 비켜봐. 엄청, 엄청 잘했죠. 됐지? 됐다. 어, 야, 얘 주먹으로 때도 되는데. 멋지지.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려와. 올라가, 올라가 나갔다. 끝났다 다 비켜 비켜 비켜. 떨어 떨어져. 야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올라 올라 올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 우리 형아는 그냥 진짜 바보자, 바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와라, 일로 올라와 계단만 올라와 아우, 진짜 네도 바보, 내려와봐. 내려와 올라, 와 내가 내가 아, 야, 원래 정비막 계단 올라와. 사실 나한테는 무것도야아리 <웃음> 가라, 저리 가라. 올라가올라가다 <웃음> 야, 나앉자 <웃음> 아, 너야, 너야. <웃음> 와! 활성대! 활성대! 활성대! 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어, 어, 어! 아! 살려줘! 아, 어, 주먹을 때려! 남이소세요! 주먹을 때려! 늘 즐거워집니다! 안녕! 놀아봐 안전하게 일단은 집을... 지붕을 덮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아, 근데 고복이 형아 지붕이 난좀 높은 데 살고 싶은데? 아니 지금 우리가 높고 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너 벙커다 벙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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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보들아 어, 그렇게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일단 내가 집을 쳐야 된다고 몇번 얘기해 나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죽겠어. 야 시우 네가 제일 걱정이야 네가 대동생 네가 <놀람> 그래. 때리지 마라 대동생 때리지 나자, 마 형아 나자 형아 <놀람> 나자 자 일단은 우리 시우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나 토끼나 사냥을 좀 하고 용서이랑 나랑은 나무를 하자 알았지? 되겠어 시작. 시작 갑시다 나 지금 나무 덟개 캤어 아이 잘한다 잘해 역시 육성이 그나마 똑똑하구나 나 소야 죽어라 나무. 소야 아, 죽어라 알았어, 죽어라 진짜. 나 소고기 엄청 많다 어 씨우 진짜 잘한다 어, 어 장난 아이자 지금 음. 자잘 들어 나무 꽃게이보다 돌 꽃게이가 더 좋으니까 우리 돌캐러 가자 알았지? 졸리로 가자 시우머리가 돌머리라서 시우머리로 만들면 되는데. 내 머리를 캐야 돼, 내 바보야. 어, 돌이 맞나? 나돌 캐고 있어. 얘들아, 돌캐으면 응. 내려와봐. 알았어. 자, 화로 만들 거야, 얘들아. 화로. 아, 근데 화로 만들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석탄이... 석탄 속탄 또키러 가야겠다, 석탄 키러 가야겠다. 석탄은 어딨는데? 지금 찾아와봐야 석탄 찾았는데. 어? 진짜? 잘 왔다고? 아닌가? 됐다. 어? 누가 화살 쏜다? 큰일 어, 났다 좀비가 태다 괴물 집이야! 풀어 나는 았다여왕이 숨어 있으면.. 돼. <끼리> 잡았어 잡았어! 일단 글로 갈게. 빨리 와! 와. 와다 아, 어. 뭐, 아, 똥, 똥. 너... 똥! 너 광부야? <웃음> 나 철천박사 광산박사니까 자, 시우야! 어? 나 아까 네가 저 사냥했던 고기 나한테 던져줘봐. 나 고기 다 먹었는데? 자, 너... 이송아 고기 임 받아. 응. 고기 잡아 빨리 니들 고기 잡봐 아니, 아까 배고파서 먹었다. 아, 진짜 내가 니들 때문에 진짜 못살아, 못살아, 진짜. 쭈쭈쭈쭈쭈쭈쭈쭈. 오, 사냥 잘했는데. 잘 봐. 어, 잘 주워졌다. 봐. 어때? 오어어 고기, 고기. 있는다, 게? 있는다. 그리고 니들 내가 횃불 하나씩 만들어줄게. 고기 어딨어? 빨리 먹자. 자. 일단 고기 하나씩들 먹어 빨리! 와이맛 어? 오, 좀비 소리 났다! 큰 났다! 우리또다 죽었다! 일로일로 일로와! 불 하나씩 줄게! 일로와! 불 횃불! 횃불. 아. 비잡아 여기 횃불 있잖아요 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왜? 횃불 켜봐! 어? 아, 아 미안해! 횃불이 하려면 내몸다내 몸! 대형아 아무것도 모 <모른다>. 미안해! <웃음> 어! 저 뭐야 조심해! W 깜짝! 얘들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땅굴 펴고 빨 들어가자! 땅굴 땅 이제 알아서 살아남읍시다 빨리 <웃음> 와 얘들아 빨리 밑으로 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얘들아 우리 어떻게 살아나아 지금? 방법이 빨리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나이 켜가저 바다로 빨리. 들어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 들어와! 얘들아 저기 마을을 마을을 찾겠어 내가! 어딨어?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앞에! 오 여기 좀비 엄청 많다! 조심해! 빨리 찬나? 치면 좀비 내가! 좀비 마 좀비 마 야시 <웃음> 살았다! 아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오, 다행이다. 진짜,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진짜 바보들 데리고 진짜 못하겠네 진짜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 여기 위에 거미 있다 거미 어, 보인다 거미 잡으면 되지 아우 어, 진짜 뭘무서워 아, 아을 거야 아, 아, 아. 음. 안 좋을 거야 안 거야 안 좋을 거야 안아아아아안아아아아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아아아아아안 너무 힘들다. 진짜 못 하겠자. 나 집에 갈래.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뭉쳐서 생존해 보자. 알았지? 알았다. 응? 고생했어. 빠이빠이. 안녕. 왜? 잘 가. 잘 가. 아, 안녕.